i f If you've ever watched the season final of a TV series like w e s t w i n g Friends The Cliffhanger episode is a good example of the effect i 약 y o t v 시리즈의 마지막 t 즌을본적 t 있 e 면 어떤 o TV series 부 i k h e e n The h e r e i s e s o d e a of the e 서버이다, 네 계속할게요. 친구들 같은 네. TV 시리즈. 네. The Cliffhanger episode. 네. Cliffhanger. 네. 어쨌든 Cliffhanger 이 에피소드는 네. 좋은 예이다. 네. 이 효과의 좋은 예이다. 네, 좋아요. When, when the ending leaves questions 네. unanswered, it creates 네. a t e n s i o n in the viewer's brain. 네. 그 부분이, 부분이 그 부분이 그 해결될 답답 해결되지 않는 답 답이 되지 않는 질문을 남긴다면 그것은 네. 그 보는 사람으로서 i 여금 긴장감을 준다. 긴장감을 만들게 한다. 거기서. 네. It's i s n s that it's the nature 음. nature of people to be tormented by incomplete information. 네. 그것은